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네. 45살 황성호입니다. 네네네. 네, 네, 네, 네.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코골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서른 뭐살 그때부터 음. 코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. 사실 자각하게 된 거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잠을 잘때 음. 숨을 안 쉰다거나 코골이 음. 심었다고 음.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서 음. 그때부터 자각을 하게 됐고 음. 방에서 쫓겨난 적은 없으시고요? 네 아직까지 아 네, 그러셨구나 없어서. 사모님이 마음이 <웃음> 네, 좋으시네요. 네. 네. 그런데 뭐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졸립기도 하고 음. 상당히 뭐 피곤하고 무기력증 이런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면 음. 그 다원 검사라는 걸 진행했고요. 을 그게 그게 몇년 정도 되셨어요? 몇 년도 정도? 그게 2009년 음. 됐을 거예요. 그럼 벌써 한 10년 전 10년 일이네요. 전, 네. 음.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좀 심각한 무호흡증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음. 의사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바이오가드를 음. 그때부터 이제 착용을 하게 됐고 음. 그러면서 이제 착용한 후로부터는 이제 낮에 졸립거나 아니면 뭐 피곤하거나 그런게 거의 없어져 가지고 음. 상당히 효과를 보고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착용을 하다가 음. 너무 좀그 장치도 오래되고 그래서 음. 또 새로운 4 세대 바이오가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를 음. 한번 착용해보는 어떨까 해서 오셨구나. 음, 그참십년 전이면 어, 우리 바이오가드가 꽤 오래 전 모델인 것 같은데 음. 처음에 바이오가드를 착용하셨을 때 다른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처음 착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입에 끼우는 거기 때문에. 입속에 들어가면 자기 전에 좀 불편하고 이물감도 있고 해서 음.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. 뭐 어느 시,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음. 음, 음, 네, 음.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는데 음.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장치를 음. 받아 봤는데 음. 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음. 네, 네, 네. 보시면 네, 이런 식으로 네, 네.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. 이거를 끼우고 네. 네. 이렇게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음. 이제 대화하는 게 네.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어요.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치워줘 보세요. 안가안 아, 예. 보여서? 네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기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네. 대화하는 게좀 혀가 아무리 자연스럽지 못해서 아,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, 이거는 좀 아. 많이 자연스러워져서 아, 아, 아, 아. 그런... 들은 많이 다르죠. 아, 그러시구나. 착용감? 착용감도 그전 제품보다 많이 편해졌고요. 음. 이물감도 훨씬 덜해져서 음. 적응하는 데는 훨씬 음. 어,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크다랗게 거부감이나 이물감 없이 네.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이제 히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네. 그래요. 네, 네. 굉장히 만족하시네요. 네, 네. 뭐 지금 한 10년 정도 바이오가드를 쭉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하고 주무세요? 아니면 가끔 하세요? 피곤할 때마다 하신다는 고객들도 계시고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럴 음. 때만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떠세요? 바이오가드가 없으면 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음.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어디 음. 여행 갈 때거나 음. 그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.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내분이 짜증을 안 내시겠네요. 요새는? 네. 뭐코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음, 이제 하십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 생겼다. 말을 못 한다. 내용 별로다. 그러면은 뭐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 <웃음>